못 엄마 일품도 멋있는데? 못쉬데 겟레디님이 네, 나랑 네, 네. 아, 같이 퇴원해요. 오늘 제가 이제 퇴원하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과정들과 여자 준비하는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퇴원하시죠? 네. 이제 곧 주치 선생님께서 사진 나오십니다. 기다릴게요. 멋있죠? 정말 이렇게 해도 멋있는데? 어. 갑옷 같아, 갑옷. 처부터 봤는데 아~ 너무 재밌어. 제가 웹툰을 끄는 지가 4년 됐거든요. 3년 정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우와 너무 재밌더라고. 김주영이 옷을 너무 잘 입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고 나면은 제 옷을 원래 진짜 안사는데 옷을 좀살려고 그래서 그래는거이 있는 걸심좀쓰라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드디어 제 이름을! 결국엔 에제 가치관을 담은 향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의 이야기와 본인의 이야기와 어떤 커플로서 저희 둘의 이야기를 담았고 저희들이 좋아하고 저희들이 평소에 살아갈 때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들 까지도 담은 그런 의미 있는 향수니까여러분들과동 되게 깊은 의미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투어하고 싶어서 3년까지 준비해 주니까 많이, 관심 많이 드고 안녕하세요. 응. 오늘 가른다니까? 네. 앞을 좋아만 안 돼, 뒤를 주워야 돼. 아, 네. 네. 그래. 감사합 네. 네. 저는 이제 회진이 끝났고요. 장식 응. 매일찍으로 응.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엑스레이를 찍고 올라가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지? 어물리치를 받고 소독하고 태어날 것 같아요 엑스레이 찍고 올게요 다안온거아니 이제 실밥을다 뽑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피은땀 나가지고 중간에 내가 고개를 덜레덜레 저었거든요. 엄마한테 그냥 그만 끊자는 거였는데 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 빠지네. 얼른 올라가서 물리치료도 받도록 하습니다 저는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를 구부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30분 동안 60도를 굽혀주고 하는 그런 물리치료입니다. 네, 좀더 굽히고 싶긴 한데 여성생은 아직도 굽히지 말요 다리 근육이 다 빠졌어요 한 3주 동안 아예 이쪽 다리를 안 쓰다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 요 너무 안상한데 <웃음> 저는 이제 퇴원 전에 해야 되는 것들 다 하고 왔고요 진짜로 씻고 옷 갈아입고 문자 오면 퇴원을 합니다 3주 동안 여기 있었다보니까 진짜 빨리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신나 그분는 너무 좋아해요 약간 아, 십십이 났고 가요 오우 괜찮지? 머리가 진짜 많이 보어요 그래. 내머리를 가는 거는 s e n 요스 저 아리얼 제품이에 이제 진짜 태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제품은 각질 케어가 되는 제품이어서 지금 너무 각질이 많아서 요즘얼굴그이제품을 그래. 써주고 있어요 메이저랑 해서 줄게요 다음에는 당근 크림 저 별로 당근 크림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 냄새가 별로냐 인삼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웃음> 집에 엄마도 그거랑 향이 똑같아 보면 냄새 좋은데 왜 그래? 그런 느낌은 별로던데? 얼굴 로션 발라줄 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코를 또렷게 해주고 입 이렇게 커지게 해 올라가게 해 이런 느낌. 그리고 헤어에센스가 없으니까 이 매일 사람이라도 좀 머리에 발라줄게요 아금 너무 머리가 인기가없더라고요 드래기가 없으니까 머리는 자연스럽게 바르도록 붉게 진짜 오랜만에 화장한요한한달 만에 이번에 H 레시피 크리미엄 선비비라는 제품인데 선크림 겸비비겸 간단하게 발라주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 만큼? 근데 이게 워낙 촉촉한 제품이어가지고 많이 안 발라줘도 되더라고요 발림성이 워낙 좋아서 되게 생활 피부 같은 느낌인데 보정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옷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있죠? 어색하네요 이렇게 사복 입고 영상 찍는 건 진짜 오랜만이여가지고 전신작 보여드릴까요? 저는 퇴원 준비를 이제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문자가 온대요, 태어나라고 문자가 오면 은 이제 내려가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3주 동안 제가 입원을 했는데 사실 원래 한주 입원할 거 생각하고 입원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간단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을 하면서 더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총 수술 두 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 3주 동안 내기치 않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벗어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갈수 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조금 슬픈 소식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한달 뒤에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른쪽 다리 를 다쳤는데 왼쪽 다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왼쪽 연골이 파열이 돼가지고 그것도 수술해야 을 된다고 해서 한달반 뒤에 수술을 한번더 하고요 또 6개월 뒤에 원래 다쳤던 다리 연골이 많이 안 좋아져서 연골이식 수술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많이 힘이 나질 때마다 기대해 주시면 습니다 그러면 는 여기 있는 것들은 엄마 치우라고 해서 치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퇴원 수이다 끝이 나서 내려가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5층에 가서 퇴원 약을 하고 그다음에 3층 가서 원문가 수납을 하고 집에 가는 분들 네. 이제 원가에서 접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걸리네요 얼른 집에 가고 있요 저는 이제 이번.. 태원태원에서 퇴원? 이번 수석을 했는원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3주 동안 꽤긴 시간이었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또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참 기쁘네요 오늘 별거 없는 영상이었지만 제태원 영상 도로시하고 다음에 아,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들인다. 안녕. 일루. 나 왔어. 근데 좋아서 그러는 거 맞지? 응? 좋아서 그런 거 맞지? 싫어하는 거 같은데. 일루. 야. <웃음>